안녕하세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입니다. 오늘은 황해도 해주지역에서 불린 아리랑인 해주아리랑을 배워보겠습니다. 해주아리랑은 사편에서 배웠던 아리랑이 유행한 이후 생겨난 신민요로 세마치장단의 경쾌한 선율이 돋보이는 민요인데요. 가야금으로 연주하면 또 어떤 매력을 느껴볼 수 있을지 같이 연주해보겠습니다.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해야겠죠? 해주알이랑 조율은 이제까지 했던 조율과는 조금 달라요. 조율표를 잘 보고, 튜너를 이용해 정확한 음정이 되도록 조율해주세요. 조율이 다 되었다면 먼저 선생님의 연주로 해주아리랑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해마치 장난에 꼭 어울리는 통통 튀는 선율이 아주 돋보이죠? 이제 어떤 점에 유의하며 해주아리랑을 연주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이 해주아리랑은 아리랑을 떠올리며 악보를 보고, 읽고, 연주를 하면 쉬워요. 해주아리랑과 아리랑은 같은 세마치 장단에 맞춰 부르는 민요로 악보에는 8분의 9박자로 표기되고 비슷한 리듬꼴을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한마디에 아홉 박을 하나 둘셋둘둘셋셋둘 셋. 세 둘, 둘, 셋, 셋, 둘, 셋. 박씩 묶어 큰세 박으로 세어 읽는다. 기억나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배웠던 수법들이 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튕김 수법, 엄지, 중지 수법도 보이네요. 악보를 잘 따라서 연습하면 충분히 잘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주아리랑은 같거나 비슷하게 연주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먼저 똑같이 연주하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네. 3, 4마디와 똑같이 연주하는 11, 12마디가 있고요 7, 8마디와 똑같이 연주하는 15, 16마디가 있습니다 이번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선율을 조금 다른 수법으로 연주하는 부분을 찾아볼게요 역시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2마디와 9,10마디가 비슷하게 연주되고 있고 5,6마디와 13,14마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거나 비슷한 부분을 미리 찾아서 기억해두면 좀더 쉽고 빠르게 해주아리랑을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1마디를 보면 튕김 수법이 연속해서 두번 나옵니다 검지로 뜯고 튕기고 또 바로 검지로 뜯고 튕기고 이걸 리듬에 맞춰 잘 해주셔야 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검지 뜯는 수법 후에 튕김 수법 연결입니다. 검지로 뜯고, 검지로 말아 튕김 수법 손모양을 잡아준 후, 엄지를 연주해야 할줄한줄 줄 아래에 기대에 지탱하고 현침 쪽으로 튕기기 다시 한번 보면요 이걸 두번 연속해서 연주하는 1마디예요 리듬에 맞춰 연주하면 이렇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7마디를 보시면 검지, 엄지, 검지로 가깝게 있는 6, 7번 줄을 번갈아 뜯어 솔라, 쏠을 연주하고 멀리 떨어진 3번 줄을 중지로 뜯어 시, 를 연주합니다 빠르게 연주해야 하는 부분이라 손가락이 꼬일 수 있어요 7마디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시는 중지로 연주하여 빠른 박자 안에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기억했다가 연주할 때 유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시김새를 넣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왼손 수법과 떠는 소리, 꺾는 소리를 배우고 시김새를 표현해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가야금으로 음악을 보다 풍부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악곡을 배우고 그 악곡과 어울리는 시김새도 함께 배워볼 거예요. 오늘은 줄을 굴려서 연주하는 전성이라는 시김새를 배워보겠습니다. 5번 줄 미에 왼손을 올려서 준비해주세요. 오른손으로 밀을 뜯자마자 왼손으로 줄을 눌렀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손끝이 아니라 팔 전체의 무게로 짧게 줄을 눌렀다가 바로 힘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6번 줄을 뜯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지로 뜯었던 5번 줄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줄을 눌러 전성을 할 때에는 줄을 뜯어 미음을 들은 후에 해주셔야 해요. 줄을 누른 상태에서 시작하면 음이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전성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김새는 해주아리랑에서 빠른 가락 중간에 짧게 미를 연주할 때 해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시김새 없이 가락과 오른손 순법 등에 집중해서 연습하고 해주아리랑을 제법 편하게 연주할 수 있을 때 그때 시김새를 넣어서 연주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까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잘 기억하며 천천히 연주해보겠습니다. 4마디씩 끊어서 각각 3번씩 연주할게요. 1마디부터 4마디입니다. 5마디부터 8마디입니다. 9마디부터 12마디입니다. 3마디부터 16마디입니다. 잘하셨어요. 같은 부분,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같은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해주아리랑을 연주하고 있는 덩덩덕쿵덕! 이 세마치장단은 가볍게 어깨춤이 나는 정도의 빠르기가 좋아요. 지금까지는 조금 느리게 연주한거라 흥이 좀덜 나는 것 같죠? 속도를 좀 높여서 들어보고 우리도 그 속도에 맞춰서 연주해봐요. 볼까요? 바른 자세로 준비해주시고 가보겠습니다. 정말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선생님 연주 없이 장구장단만 들려드릴게요. 세마트장단에 맞춰서 흥겹게 연주해봐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 오늘은 해주아리랑을 연주해봤어요 가야금 실력이 느는 만큼 한곡 한곡 악곡을 익히는 속도도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배운 해주아리랑 많이 연습해서 오시고요 충분히 연습이 된것 같다면 전성을 넣어서 시김새 표현도 꼭 해보세요 이 시김새는 다음에 배울 곡에서도 나오니까 해주아리랑에서 익혀오시면 훨씬 빠르게 또 맛깔나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즐거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